제가 팬사에서 많이 말았던 살까지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거는 종교입니다. 이런 아름다워 바다 옆에서 바다랑 얼굴 둘다 예쁘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앞에 조명 진짜 중요해요. 이거 이 사진 보세요. 네 맞아요. 필터도 중요하지만 <웃음> 일단 조명이 예뻐야 얼굴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죠. 그리고 한쪽 살짝 어둡게 나오고 이쪽 조명 이이친구요이쪽구 보세요, 저쪽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게이 친구는 이더 작게 나와요.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